표식을 남기고 있어요. 표식 세개 표식 네개 표식 다섯 개 표식 여섯 개 팍! 우와! 우와, 뭔데 이거? 여러분 지금 뭔데요, 뭐 볼까? 딜이 미쳤는데요? 흑닭마 씨, 감히, 어, 왕자님, 배신하셨어요? 한대 맞습니다. 이러면서 웃긴 안데 스택 다섯 개 팍! 우와! 홀리베리가, 우와! 스택 다섯 개 팍! 야, 흑당마 딜이 있나? 와 홀리베리 누나가 상대가 안 되는데? 야, 니가 섬기는 왕이, 왕이시다. 왕이 직접 행차 하셨다 오, 어, 자, 뭐, 자, 아, 자, 모르겠어요. 여러분, 갑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되는 도전객이 출발합니다. 흑당막 쿠키 도전객이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지금 투표해봤을 때어 의외로 의외로 제일 궁금한 게 다크 카카오와의 격돌을 제일 궁금하다고 하셨고 두 번째 궁금한 게 아포가토 세 번째가 의외로 패스출리와 궁금하다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토리적인 격돌을 조금 더 흥분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아니면 앞라인의 격돌이 좀 궁금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혹은 아예 아니면 공속대에서 사격형의 싸움도 궁금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흥분된 상태고 엄청난 쿠키거든요 흑당맛이 그래서 오늘 1대1로 싸웠을 때이 친구가 활약하는 그게 아주 잘 드러나서 보일거예요 아시다시피 도전깨기는 노 토핑, 노 스킬업, 동일 레벨, 노 랜드바크, 노 연구소 버프, 노 길드버프, 노 스킨버프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계정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다만 2년에서 조금 한 1, 2정도씩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11, 12요 정도 차이 나거든요 이는 1차이당 전투력 0.3% 정도 차이밖에 안나요 러니까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자 먼저 첫 번째 판으로 여러분 아마 스토리적인 걸 기대를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다초코부터뚜드리펴 봅시다 자 들어갔어 자 이거 쏘면서 어떻게 됩니까? 표식을 남기고 있어요 표식 3개, 표식 4개, 표식 5개, 표식 6개 팍! 우와! 와, 뭔데, 이거? 여러분, 지금 뭔데요, 방금? 와, 이게. 저도 지금 흑강맛으로 아레나를 돌리고 있어요. 5대5 싸움으로 돌리고 있고, 센 거는 알겠어요. 그러나, 이 정도 데미지인 거는 방금 마지막 피니시 빡 때릴 때그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편집자님? 예, 표 다섯 개표 여섯 개 팍! 우와! 와, 뭐지? 딜이 미쳤는데요? 흑강맛이 감히, 어, 왕자님, 배신하셨어요? 한대 맞습니다. 이러면서 웃었는데안 돼! 어... 자 두번째로는 딸크랑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흑당마 전투력이 굉장히 잘 나왔네요 자 갑니다 푸시가 각자자 자, 지금 요거는 요게 그렇게 센게 아니구나 여기서 많이 쌓아서 막 빡! 우와! 뭐고 이거? 위에 피 봤어요? 피? 라이프 바 조금 조금 조금 깎이고 있다가 빡! 들어갈 때 갑자기 한피야 한 80%가 증발해 버렸는데? 아이 정도야? 흑당이 표식 쌓아서 이제 그 화를 칼로 합치면서 빡! 베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데미지가 이 정도 센지는 몰랐습니다. 좀 많이 센데요? 자, 요번 매치는 사격형에서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사격형 대 사격형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호밀 누나가 빨리 총을 한번갈게겠죠 덜덜덜덜덜 요때 끝냈어야 되는데 못 끝내면 어떻게 된다? 자, 곧 갑니다. 곧 갑니다. 뽀크동. 와, 내가 보니까 흑당마스 이기려면 저한 번에 배고 들어오는 거저 타이밍 이전에 흑당마스 죽여야 돼요. 안 그러면 흑당마한테 오늘 다 털릴 것 같은데? 다크카카오 형님이 지금 현재 왕이거든요? 스토리에서도 왕인데, 실제 맞장에서다크카카오 이기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크카카오 형님도 긴장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에클레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등급표를 봤을 때, 뭐, 신규 등급표든, 아래로 최고 등급표든, 범용상에서 봤을 때 최고라고 볼수 있는 에클레어인데, 에클레어가, 에클레어 빡하다. 와, 맞장에서는 찌발린다. 자, 이 정도 됐습니까? 같은 또 사격형의 격돌이고, 사격형 중에 그래도 맞짱을 꽤 잘하는. 왜냐면 호랑이를 타고 덮쳐 있는 동안은, 어, 이때, 이때 맞는 데미지는 호랑이가 대신 맞을 수 있고, 어! 아, 내려왔어요. 내려왔습니다. 중첩이 두 개밖에 없어요. 우와! 오케이. 호랑이 타고 내려오면서 중첩이 풀려가지고, 중첩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한방이 죽진 않네요. 근데 중첩 두 개인데도 상당히 센걸볼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근접기에서 칼로 베는 평타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그 매치는 그그 여러분들이 그 보고 그 싶다고 숲해 주신 ]겠습니다. 것 중에 3 들어갔던 페스츄리아의 격돌입니다. 아무리 같은 사격형이고 같은 공속되게 느낌에 있기도 서로 화를 또어 이렇게 화를 쏘고 화를 쏘는데 상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알고 있지만 이 정도 차이가 나는군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 한이 정도 매치 해봐드려야 될것 같은데? 공속되게 강력한 두 명이 나와있습니다. 라일락과 패스트리. 이 어, 요건 이벤트성 매치입니다. 어, 두삼깨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둘이서 한번 하여봐. 샥샥 그죠? 샥닥 이렇게 들어가죠? 샥닥 들어가죠? 샥닥 들어갑니다. 빡하오! 우와, 야, 잠깐만. 둘 아니라 셋도 못 이기겠는데? 어. 자, 제가 보기엔 오히려 한이 정도가 나와야 돼요. 한방 딜이 센 친구. 흑당맛이 다 배로 들어오기 전에 그때 깨물어서 죽여야 돼요. 못 죽이지? 어아 뭐지? 야, 뱀파이어 정도 딜이 이제 그렇게 되지도 않아, 이게. 와, 야, 끝납니다. 흑당맛사니 진짜 장난 아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전에 챔피언 중에 한 명이었죠. 지금은 이제 왕자를 확실히 내놨습니다만은. 그래도 무서운 PP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한동안 맞짱에서 최고의 자리를 했었는데요. 이거 내가 보기 끝났다. 야아 잠깐만 모릅니다. 피피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피피는 피피는 뒤로 싹 빠지면서 와 야, 그래도 진짜 한때 왕을 했던 정도의 실력은 된다, 그죠? 그러나 이제 시대는 바뀌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짱에서 상당히 강했던 한때 잠깐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가 내려간 친구입니다. 어, 일단 기절시켜서 끌어당기는 것 때문에 어, 상당히 무섭죠. 그러나 기절 당한다, 안 당한다? 예, 흑당 맛은 지금 이, 어, 뭐, 어, 고워구데 뭐, 어, 설명하기 끝났어요, 경기가. 기절 당하지 않습니다. 바이오한테도 기절을 안 당하고 서리왕한테 빙결도 안 당하고 엄청난 친구죠. 어, <웃음> 이 왕국은 제 것입니다 하고 있는 아포가토가 나왔어요 지금 흑당마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당신이 지금 내가 섬기는 왕을 감히 이리 와! 자서가! 이러면서 아포가토가 독을 매겨놨는데요 어, 독 들어가고 있습니다 속이제 예, 어! 뭐고 끝났네 어, 어. 야, 근데 아포가토 꽤나 많이 떼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독을 미리 걸어놨기 때문에 그 뒤로 디버프 면역이 됐다 하더라도 독은 이미 걸려있었고 계속 피는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칫 정말 쓰디슨 패배를 맛볼 뻔 했으나 다시 역시 용감하게 그 무선에 검으로 빼면서 배신자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뒤를 아포가트 더 많이 뽑았는데 한 방에 폭 터지면서 어이 떨어져 버렸다. 자, 둘이 비슷한 기전을 가졌습니다. 체득 체력 비례 데미지를 주는 샤베상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가거든 요 샤베상어 촥 박그닥. 와, 샤베상어보다 더 심하다는 얘긴데 이거는 와, 그죠, 여러분? 그냥뭐 끝나보네? <웃음> 자, 이쯤에서 에이션트 한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홀리베리인데요. 그리고 암렬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매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대 체력 비례라가지고, 자, 스택 다섯 개, 빡! 우와! 홀리베리가, 우와! 야, 스택 다섯 개, 빡! 야 흑담아 딜이 이만한 어와 홀리베리 누나가 상대가 안 되는데? 지금 아레나에서 홀리베리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이유가 충분히 좀잘 설명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최대 체력 비례 데미지 너무 센데요. 그냥 압력이 박살 나버리는데? 병병, 자 다크카카오에게 왕자를 내주기 전에 최고의 왕으로서 오랫동안 장기 집권한 친구죠 라즈베리입니다. 다크카카오만 아니라면 현재도 그래도 여전히 최강자 중한 명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어? 와아 <웃음> 이렇게 되는군요 예. 여러분 오늘 다크카카오 지는 거 아니야? 지금 좀 스톱하고 잠깐 댓글로 승자 예상 한번 보지 보기 전에 보기 전에 진짜 다크카카오 이길 것 같다 흑당이 이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댓글 한 번씩 승자 예측해 봐봐 자 이번 격돌은 바이오와의 격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이오는 아마, 아마, 아마 상대가 안될것 같긴 해요 그죠 바이오가 이기려면 여기서 기절을 시킨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절을 안 당합니다 이렇게 돼서 그냥 오스텍 쌓이고요. 빡! 와, 이거는 뭐, 이게 다카오 꺾으면 얘가 1위인 거, 왕인 거, 여러분 인정합니까? 얘못 이겨요. 이 다카오가 만약에 지면. 아, 실론 나이트 해봐야 되나? 실론 나이트 한번 해볼게요. 자, 실론 나이트 형님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꽤 이제 뭐랄까, 마지막에 강할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지난번에 실론 나이트 형님 맞짱도 꽤 오! 도끼를 찍어버리는데요? 찍어버리는데 이걸 견뎌야 돼요. 와, 이게 실제 메타를 반영하네요. 실제 메타에서도 저 형님의 저 무지막지한 도끼살상의 느낌이 있지만 지금 흑당막 쿠키가 앞열에 있는 실로나이트 형님 같은 분을 빨리 잡음으로 해서 오히려 그 무적 버프가 막 뒷열에 있는 막 목화가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로나이트 덱을 잘 패거든요. 예, 그게 실제 이제 1대1에서도 잘 드러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자, 뭐, 약간 해보나 만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서리왕 해보기는 해볼게요. 요거하고 바로 이제 다카오 오늘 마지막 결승, 결승이라고 해야 되나? 기대가 안 돼요. 서리 얼지가 않으니까 끝이겠죠? 이제 갑니다. 오, 오케이. 놀랍지도 않아, 이제. 자, 이제 다카오 갑니다. 다카오 형님, 실것 같아, 오늘. 야, 다카오 형님, 아니,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성능이? 에픽인데? 자, 다카왕님이 나왔습니다.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고, 최강이었거든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왕자에 앉은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이제 한달 됐는데, 설마. 야, 네가 섬기는 왕이, 왕이시다. 왕이 직접 행차하셨다. 근데 어, 왠지, 사라져라. 어 자, 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갑니다! 빡! 오, 아, 아, 어, 아. 아. 야, 왕이, 잠깐만, 왕이 이만 졌어요. 여러분, 야, 이거 나는, 나는 사, 이거는 상상 못 했어. 이거는 상상 못 했어. 야, 우리 지금 길대 단톡방에, 길대 단톡방에 오늘 이제 도전 깨기 한다고 막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로 다크카카오가 지금 제일 많이 궁금해 한다 했더니, 아, 다크카카오는 너무 세잖아요. 다크카카오는 넘산데, 막 이러면서 우리가 하긴, 그긴, 그렇긴 그쵸. 근데 아마 스토리가 궁금들 하신가 봐요. 뭐 어제 하고 있었는데, 야, 닭... 광형님이 안았어요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스페셜 매치 한번 말보고 마무리할게요. 한이 정도? 어, 한이 정도 만약 이거 이기면 유튜브 각 인정 하나 여러분. 이왕두명 같이 나왔어요. 이 스페셜 매치에요 이미 도장은 닦겠고 흑당마시 왕인 그 인정 왕입니다. 자 가자. 사실 알고봤더니 흑당마시 자기 왕보다 더 센데 정말 그 충성심으로 왕을 그냥. 안 패고, 보자 <웃음> 하고 있는. 성격이 참 좋네. 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아, 미리 끝나면, 자, 우와! 우와, 방 치고 들어가가지고, 바, 봤나요? 지금 끝날 뻔 했, 이세 명이 죽을 뻔 했습니다. 우와. <웃음> 최강 두 명이 나온 데다가, 곱살이 한번 끼어가지고 세 명이 나왔는데도, 털릴 뻔 했다. 요 정도 능력이라는 거 우리 잘봤고요 흑당 맛을 깰 강자가 쉽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피 쿠키인 걸로 보입니다. 오늘 조작객이 흥미로우셨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음식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구, 가, 니.